자, 비교일 때는 전치사를 뭘써줄까요 자, 요만 보죠. 자, 위에 이렇게 써볼게요. 서로, 서로 나타는 동사구, 동사구, 그 다음에 비교를 나타내는 동사구는 또 뭐가 있느냐? 비교, c o m 가 있다. c o m 자, 어떻게 나와요? 목적어와 A, 그치, with, B, 또는 투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교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비교를 안 되는 동사부문 로자 여기 몇 번이 있냐면 티에 나오는 걸 예를 들어 볼요 어, 사사4에 실크에 나와 있네요. 그죠? 어.. 저는 음. 저는 저는 비교했다는 얘기야. compare 뭐를? 응? 뭐를 비교했대 자신의 리듬, 태아 카을 자신의 두발을 친구의 헤어 컷과 He's the friend 맞아 틀려 이게 되게 중요해 맞아 틀려 아까 비교 대상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구조여야 돼 병렬구조가 되니 안 되니 병렬구조가 되니 안 되니 그 되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 히드 헤어 컷인데 친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왜, 왜 자신의 머리카락고 친구하고 비교해 친구의 머리카락으로 비교해야지 안 그래? 뭐가 들어야 돼? 뭐 어퍼 스페이스, 알겠어. 이런 거되심해야 돼. 반드시 뭐가 있다. 비교 대상이 있다. 비교 대상이 있다. A를 여와 비교한다. 네니 그러면 됐죠? 어퍼 스페이스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냥 나오면 틀린다요. 어, 어퍼 스페이스 붙여서 여기 실격을 만들어 주면 똑같은 거죠? 해폰이생각다는거알수 어, 있는 거잖아. 비교 대상을 가는가야 된다. 2위도 예전에 구별했지만 지금은 구별 안한다. 인생은 거기 보면 아, 4 4 4번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인생은 종종 항해에 비유되어집니다. 이때는 비교하다라고 시키 한게 아니라 비유하다라고 시켜야 되죠. 그래서 비교란 말이 있습니다. 비유란 말이 있습니다. A를 비와 비교하다 비유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혹시 음?